짜잔 정말 힘들게 구했습니다 포켓몬빵 빵. 아 이거 제가 첫 출시되자마자 거의 바로 사가지고 먹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아예 그냥 꿈도 못꿀 정도로 말도 안되는 대란이 있었습니다 계속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1세대 빵을 구하기가 겁나게 힘든데 이제 곧 2세대 빵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2세대 빵이 어떤건지 유출까지 돼버렸대 3립 인스타를 가봤더니 뭐 의문의 영상이 하나 있어요? 대충 봐도 치코리타 피카츄 다른 버전 피츄에다가 맞자이용 리아코 거기에 이제 북행까지 2세대 스타팅들이 보인다 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또 공개된 첫 번째 빵 메타몽의 말랑말랑 블루베리 오 요빵은 약간 블루베리 맛이 살살살살 날것 같네요 그 다음 빵은 보라온 이상의씨의 초코팡팡 이게 지금 보니까 돌아온이라는 이름이 붙은 빵들은 실제로 옛날에 슈즈가 잼민이었던 시절에 나왔던 그 빵들이 재 출시가 되는 그런 빵들인가봐요 돌아온 이슬이의 초코파운드 2세대 전설하면 또 뭐야 루기아 칠색조 뭐 뮤츠랑 뮤만큼의 인기는 아닐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비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세대 빵을 이제 출시, 데뷔 해가지고 과연 여기 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저 휴지에 금속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포켓빵을 숨겼다 이 포켓몬빵을 구하기 겁나 힘든 여정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런 게임 이걸 제가 한번도 플레이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때마침 잘 됐네요 여기서 클리어 해가지고 포켓몬빵 바로 까버리겠습니다 딴. <놀람> 어, 뭐야, 바로 얻어버렸어? 어, 이 산다수로다가 물을 끄면은 파일리가 나오나? 아, 불속에서도 아. 멀쩡한 무적 포켓빵. 뭐지? 이건 뭔 포켓몬이야? 자, 이제 드디어 포켓몬빵을 구하기 위해 각종 편의점들을 뒤집입니다. 나 이름은 김박사. 아니, 김박사님. 그렇다면, GD25. 져 아이, 여기도 다 빨렸어. 저기, 안녕하세요, 아찌. 포켓몬빵 있어요? 너희들이 찾는 포켓몬빵은 리셀러. 이거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여긴 있을 거야 그렇지? 겨우 구했다! 나이스! 여기 안에 뭐 들어있니? 이게 야. 도대체 뭔가아 이런 꽝으로는 이 포켓몬 빵을 깔 자격이 없어 어? 리셀러 이 자식 포켓몬 카드 때부터 아주 그냥 포켓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는 녀석들 아 품절돼서 네가 싸게 판다고? 이 자식이 이거 나한테 사기치는 거 같은데? 어림도 없지? 어디서 물건이 있는데 불화를 치고 있어? 리셀러 눈을 피해! 너 포켓몬이랑 관련이 없잖아 한개 남았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리셀러가 먼저 가져가기 전에 그렇지! 아 배팔램들 참교육 컷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꽝만 나오는 이럴수가 충격적인 사실 몬스터 볼 띠부띠부시를 삭제가 됐대요. 아 어쩐지 이상한 것들만 잔뜩 나오더라. 찐 띠부띠부시를 띠블 찾아야 돼. 그래서 또 다른 게임 준비했습니다. 포켓볼빵 더 게임. 여기서 띠부시 구한다. 편의점 갈게요. 첫 번째 편의점을 장에 굴러갑니다. 페미니마트? 회 파는 데 아니야? 이 편의점 맞아? 쪽지가 뭔데? 아 품절됐대. 게임에서도 이렇게 포켓몬빵 빵 구하기가 힘듭니다 자 쌈마트 이마트가 아닌 쌈마트에 도착했어요 저기 포켓몬빵 오 있다 있다 있다 맛돈사 아니 잠깐만 이거를 끼어팔기를 한다고? 아니 맛돈사 대팔램보다 더한 악덕업주 안사 어, 제발 여기는 있어야 될텐데 하나만 주세요 이러다 빵 아예 못먹었어 안녕하세요 제, 죄송한데 그 포켓몬빵 있나요? 자네 번째 편의점 포도시유 뭐야? 의문의 미소녀 알바생 등장? 혹시 남자친구.. 아냐 아니, 아냐 포켓몬빵 있나요? 아 여기도 없어 자 여섯 번째 편의점 진상25 여기는 있을 거야 여섯 번째인데 들어가자 포켓몬빵 언제 들어와요? 일곱 번째 편의점 자 포도시유 다시 왔어 이거 먼저 공략을 좀 해야 되는 건가? 남자친구 있으세요? 자, 다음 다시 삼마트 포켓몬빵 있어요? 아.. 이거 어쩔 수 없이 맛동안 사야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비싸 이거 완전 호갱 당한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초코롤빵 하나 생겼어 대망의 첫번째 오픈 초코롤빵 여기 안에 뭐 들어있니? 빠밤 암 뭐지? 아 아니 아니 못 참겠다 초코롤빵도 뜯었는데 이거 뜯어봐야지 우선은 야무지게 한입 음. 뭐가 나올까요? 어? 어? 너의 정체를 드러내란 누구니? 하나 둘셋 얍! 오! 언니보기 나이스! 이 정도면 괜찮은데? 훌륭한데? 근본 3세대 스타팅들은 못 참죠 다음 편의점 찾아보자 아홉 번째 일단은 이 친구랑 좀 친해져야겠는데? 너 나랑 친구하자 뭐야? 뭐 이렇게 친구하자는 거에 감격을 하는 거야? 네! 빵 하나 더줬어 나이스 이번에는 그러면 요빵 발챙이의 빙글빙글 밀크 요빵 자 일단은 여기 빵부터 까고 오픈 좋은거 뜨냐 야옹 이게 재물일수도 있어 여기서 재물 받치고 바로간다 진짜 이거 제가 딱 좋아하는 빵이에요 음, 음. 안에 그 우유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빵이네요 짠 누구니 하나 둘셋 오픈 아니 뭐 생각하고 이고또 별로 인기 없을 거 아니야 아아단네개 빵으로 좋은 걸 노리는 건 너무 노양심인가제첫 번째 편의점 편의점 들어갑시다 알바를 해야 되나? 편... 있나요? 아, 또! 안 사! 이거 돈이 없어, 이번엔 진짜. 자, 포켓몬빵 빵 있나요? 어, 이거, 들어오신데 얼마 안 되신 분이라서, 제가 그냥 찾아볼게요. 아, 야, 한번더 찾아봐. 아, 여기는 아예 없네. 안 들었나봐. 잼 미니 스탑? <웃음> 들어가자마자 잼 미니가 있을 것 같은 이 분위기. 아, 이 예감은 틀리지가 않네. 이런 양스러운 친구들한테는, 처음부터 그냥 포켓몬빵 빵 하면은, 좋은 대답이 안올 거야. 무슨 게임 하세요? 뭐지? 자 키우기 라고 원 키우기요? 핫한거 맞아 이거? 여기서 또 공감대 더 형성해야돼 야 이거 그거! 어 저도 하는데 이거 완전 핫한 게임이잖아요 아 이렇게 포켓몬빵을 구하기가 힘들다니 아 여기서 그냥 알바 자리나 좀 구해보자 저 알바하러 갑시다 바로 시작할게요 최대한 손님 어 뭐야 어... 아니요 네안 들어왔어요 음... 아, 아,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안돼!!! 뽑기 기계로 한번 확인해봅시다 아! 오케이 여기는 뽑기 해야되나 보다 잡아서! 초콜롤빵! 자 그러면 비윤의 꼬부기 깡 까볼게요 인기가 별로 없나봐요 곧 단종된대요 이거 메론빵만 나가지고 맛있는데? 뭐니 오오오! 고스트 나왔어! 야 그러면 이거 각이다 이거는 꼬부기가 아니라 고스트 각이야 오? 와우 자! 여기에서 바로 좋은게 떠줄겁니다 하나 둘셋 아 이거 좀 빡센데 세 번으로는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. 야야야야야야야!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잘못 잘못 한두 번만 하면 되겠는데? 아! 그렇지! 기바 성공! 자 보인이들 마지막 꼬부기빵 아름다운 모습 보고 가시죠. 파이! 오파이 나왔다! 파일하면 근본 스타팅. 우리는 모두 친구. 그렇기 때문에 파일의 또 절친 꼬부기 바로 각이다. <웃음> 아 근데 이걸 이제 더못뻥 다니. 어 음. 여기 딱끼어 있네. 와요. 대망의 파일이가 과연 뭐 어떤 걸 가져다 줬을지 오픈 들어가자. 하자. 음, 음, 음, 음. 못 떴니, 못 떴어! 3, 2, 1, 뮤츠, 뮤, 핫, 떨어져! 와! 뭐야! 와, 설마, 설마 했는데, 이게 뮤츠가 떠주네! 하하하하하하! <웃음> 제가 살다살다 살다 제 손으로 뮤츠를 뽑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싫어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뮤츠 얼마야 번개서 한번 검색해보자 5만원? <웃음> <웃음> 어 뭐지? 갑자기 슬프네 우리 꼬부기가 가기 전에 마지막에 저에게 선물을 주고 가는 것 같습니다. 꼬기 이렇게 슬픈 노래였던가. 야 이거 꼬부기 비늘은 좀 보관을 해놔야겠어요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생각지도 못한 핵 이득으로 인해 진짜 초대박이 나버렸습니다. 다음 이 세대도 아주 기대되는구만. 루기야 채색 조 기다려라. 뮤츠처럼 너도 잡힐 운명이야 나한테. <웃음>